별빛천사님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가워요 내사랑 고스트님 여기가 바로 곤지암이군요 저 벌써 너무 떨리는데요? <웃음> 아 잠깐만 우리 한명 더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코몽홀드님은 언제 오시지? 저기요! 저기요! 아 별빛천사님 아, 내사랑 고스트님 반가워요 <웃음> 아 반갑습니다 아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 고봉울드님! 아 여기까지 오시거 고생 많으셨어요 아, 차라리 안 맡기셨어요? 아예 괜찮았어요 와아저 팬이에요 별빛 천사님어 아, 감사해요 팬은 무요 <웃음>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프닝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제대로 한번 찍어봐요 우리 100만뷰로 한번 찍어보자고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세명은 호러타임즈라는 팀입니다 자 이곳 본점은요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자살과 그리고 병원장 실종 후 폐허가 됐습니다 이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귀신이 있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자자! 가자 가자! 와! 신난다 신난다 빨리 들어가요! <웃음> 자 코봉월드님!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랜턴과 카메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렌턴 아, 카메라! 오. 어. 아! 아이, 눈부셔요! 아 그래요? 자. 어, 눈부셔요! 아, 잘나오네 와이 카메라! 와 기가 막힌데이 카메라! 와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어 코복을드님 저는 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별빛천사님과 코복님께서 들어가시면 주 되겠습니다 아! 둘이요? 아하하하! 누나! 누나! 괜찮죠? 저 든든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볼까? 자! 곤지암으로 출발! 아 어, 어... 무섭긴 하나 좀설레기도 하고... 오 어, 같이 가 고봉아! 어! 네, 빨리 오세요! <웃음> 자! 이쪽이에요! 별빛 천사님! 네! 고봉울드님! 같이 가요! 우와! 여기가 <웃음> <야>, 곤지암이구나! 하... <웃음> 아... 아 지금 잘 들립니까? 아예잘 들립니다. 2 아, 층에 있는 목욕실부터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누나 목탕으로 가요. 어 그래 먼저 올라가. 어, 아 예. <웃음> 아이 겁이 많으시네요. 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위위 위. 위. <웃음> 오, 오, 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누나야? 왜 그러세요? 내 목소리 섹시해요? <웃음> 놀랬잖아요! 야! 뭐.. 무슨 일이어요 왜, 왜.. 이래요? 아이 잠깐만 이 누나가 갑자기 장난쳐요! 목소리 섹시하냐고! 아이!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 저 그런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웃음> 목소리가 좀 섹시하고 싶어서.. 아이 누나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웃음> 어 알았어.. 어, 고봉아 장난을 왜 치니? <웃음> 가자! 아이 알았어! 아, 조심조심! 아 목욕탕이랑 귀신 나올 듯하다.. 어. 저 불빛... 저거, 저거 뭐지? 저 뭐지? 저, 저저저저 불빛 뭐예요? 뭐야? 누가 불켜 놓은 거야? 아니 아무도 없다면서 왜 불이 켜져 있지? 조조 조심히 가봐요! 조심 조심 아 놈들이다 아, 그냥 가자 아 여긴 가봐요! 여기가 목장 같아요! 어 아, 누가 불을 켜 놓은 거지? 형! 형! 어 어! 내 고봉을 듣니아이저 편하게 해요 그냥 형으로 올게요 동생이로 해요 쉬. 아 그래 고마워 여기 보욕탕에 혹시 불 켜놓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난 거기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불빛들은 뭐지? 어 누가... 누가 불... <웃음> 불아아아아서 고맙긴 하지 꼼꼼했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잠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 알았어. 자 여기는 예전에 사용했던 목욕탕입니다. 예전에 쓰던 녹슨 샤워 시설이 보입니다. 어 쭉쭉쭉쭉 끝에 저거 뭐지어어왜 그래 고봉아? 저 끝에 저뭐뭐 뭐 있어요? 뭐,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누나! 거의 세 위험해야. 어어 어, 이건 뭐야? 이에 그림 어 뭐야 놀랬잖아 아빠 들어오세요 어 진짜 넌 진짜 어너 여자친구 없지 아네 저러니까 없지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럼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뭐지 뭐지 문이 닫혔어 우리 왜다 친구야 어뭐아 뭐야 아 나도 몰라요 아여 여기 뭐 당신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무슨 소리야 아 진짜라니까요. 아모꼬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빨리 나와 고모, 빨리 빨리 빨리 누나 나, 나가요 문이 왜 다쳤던거지 문이 뭐지 바람이 불었나 계, 계세요 저 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어, 누나 괜찮아 나오세요 어 뭐야 어 너무 놀랐잖아 어쨌든 우리 이렇게 목욕탕을 찍었어요 자, 본부! 본부 나와라! 본부! 어! 고봉아! 자! 목욕탕을 찍었어요! 자 다음은 어디죠? 어! 다음은 원장실이야! 어, 원장실이요? 그 실종이 됐던 원장실! 알겠습니다! 누나 가죠! 그래 고봉아 조심..조심.. 조심.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풀이잖아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커봉아, 너도 진짜 겁이 많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누나. 가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목욕탕을 촬영 후 다음 목적지 원장실로 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디지? 누나, 원장실 좀 찾아봐요. 어, 그래, 내가 찾아볼게 이번엔. 어, 여기 근처겠다.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장실 찾았어어 원장실이다 자 이번엔 누나가 들어가요 제가 밖에서 서 있을게요 어 그래 어, 밖에서 맘좀잘 봐줘 아네자 여러분 드디어 원장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원한이 있었던 귀신이 아직도 구천을 떠들면서 이 원장실에 머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와 누나 말 잘한다. 어, 나 그래도 50만 유튜브잖아. 어얘 예, 진짜.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누나 조심해요. 어? 아깝다 나 솔직히 너무 무서운 연기 너무 했어. 아우 야 야, 뭘 보이니? 뭐 봐봐 봐, 아무것도 없지. 어 진짜네. 거미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병원장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어, 진짜네요. 자시청자 여러분, 어, 병원장이 평소에 책을 좋아했나 봐요. 병원장실도 이렇게 다 촬영을 했고요. 자 그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나가자. 어. 에 뭐라고요? 뭘? 아뭐 가지 말라면서요. 내가 언제? 아 금방 가지 말라고 랬잖아요 누나.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요? 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가시자. 어? 어? 너도 들었어? 아! 들 들었더니 기겨뭐 가지 말라 그러는 게 뭐예요? 몰라. 그건 뭐지?